메타버스가 사회나 산업 안에서 매우 핵심 키워드가 되었어요 이러한 부분이 부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디지털 현실의 세계가 지금 열리고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또 샌드박스에서 한국 사업개발 총괄을 맡고 있는 이호환 이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과 메타버스가 분명하게 구별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경험적인 측면에 있어서 메타버스를 이루는 것들이 무엇이냐고 라 생각했을 때 아바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가상 공간, 그리고그 안에서의 활동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어떤 경제 시스템 그리고 커뮤니티 참여적인 UGC 유저 제작 콘텐츠가 메타버스를 이루는 어떤 다섯 가지 기둥이라고 정의를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게임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와 게임은 뗄래야 뗄수 없는 연계가 매우 희미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샌드박스의 경우 메타버스적인 경험도 풍부하게 있습니다 저희가 게임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팬미팅이라든지 혹은 가상 콘서트라든지 전시회라든지 혹은 그 외에 친구를 만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게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이 안에서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게임을 디자인하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출시를 할수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입장료를 받던 자기가 원하는 가상세계의 세계관을 펼치던 그러한 자유도가 상당히 높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핸드박스가 플랫폼적인 요소와 또 게임적인 요소를 두개다 가지고 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를 생각했을 때 NFT의 역할은 매우 결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타버스를 이루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게 사회적인 경험 그리고 또 경제적인 경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진정한 메타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경험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존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뭐 인터넷 혹은 웹2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러한 플랫폼은 정보 전달의 플랫폼이었지만 은 앞으로 저희가 꿈꾸고 있는 그러한 웹3 혹은 메타버스의 공간은 가치전달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경제 시스템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통적이고 지속적인 현실감이 있어야만 그 안에서 서로의 어떤 거래를 신뢰할 수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인프라로 블록체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NFT가 이 가상 공간 안에서 이 유저들의 혹은 플레이어들의 하유 재산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활용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NFT를 통해서 그런 가상 아이템이나 가상 자산이 희소성이 증명이 될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을 수 있고요 만일 희소성이 없고 무한으로 존재하는 자원이라고 한다면 가치가 높을 수가 없죠 또두 번째로는 소유권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자체적으로 유저들끼리의 유기적인 순환경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이러한 사유 재산에 이력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아이템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력과 역사가 다르다면 그 가치는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강철검이 청동검에 비해서 더 가치가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훨씬 속성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 청동검을 유명한 네, e스포츠 선수인 페이커가 소유한 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페이커가 만든 아이템이라면 당연히 이강철권보다더 강력한 어떤 역사와 허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높은 가치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NFT가 가상 공간 안에서 사회와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중요한 기술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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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합법화되고 대중화가 됐을 때 기존의 게임 산업에 더 많은 확장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공식적이지 않은 많이 시장들을 더 공식화할 수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게임들도 많은 게이머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아이템을 사고팔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방법이 사실 안전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현금 거래 이후에 그 공간 안에서 어느 지역에 만나서 아이템을 떨어뜨리면 은 거기서 이제 구매자가 아이템을 주워가는 불안전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게임 아이템이라는 게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자산군으로 인식되고 있는 그러한 시기에 저희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그러한 시장도 활성화가 돼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서 게임 아이템들이 NFT화 되어서 소유권이 증명이 되고 또그 소유권을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는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준비가 된다면 가상자산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 게임 아이템 시장도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될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 NFT 같은 경우에는 특정 플랫폼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 NFT를 내가 소유하는 방법이 예전의 게임 같은 경우에는 특정 플랫폼이나 혹은 어떤 인프라에서만 소유하는 형태였고 그것도 사실 내가 직접 소유하는 게 아니라 게임 컨텐츠 내에서 그거를 임시적으로 활용하는 형태였다고 이해를 할수 있는데요 탈중앙적인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의 경우 이거를 내가 이 플랫폼 내에서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적으로 내 개인 가상 자산 지갑에 보유하는 거기 때문에 설사 이 게임 서비스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 아이템을 영속적으로 본인이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본인이 기여하고 참여하는 대로 그 안에서 보상이라든지 자기 역할을 가지고 갈수 있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게임이 소모적인 컨텐츠가 아니라 참여적인 콘텐츠가 되고 생산적인 콘텐츠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의 프로토타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온라인상의 멀티플레이어 게임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메타버스의 성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사회 혹은 이 디지털 문명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촉발제가 될수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순환이라는 것이 이 인류의 문명의 발달에 매우 중요했는데 그러한 원리가 동일하게 디지털 공간 안에서도 이루어진다고 라 생각해요. 디지털 공간의 역사가 3, 40년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온라인 상에서 멀티플레이어로 사람들이 콘텐츠 활동을 같이 할수 있는 역사가 약 20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이 디지털 사회가 발전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인류 사회에서도 무언가가 새로 발명이 됐을 때 그게 문명으로 갈수 있는 발돋움을 한 것처럼 이 디지털 문명 안에서는 이런 블록체인과 nft 가 다음 스텝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술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의 nft 붐 이라든지 메타버스의 붐이 저는 뭐 단순간에 유행 때문에만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단기적인 어떤 현상으로 보거나 이게 거품일까 아닐까라는 고민보다는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는 방식 무언가를 즐기는 방식 우리가 소통하는 방식이 특히 이 코로나 시대와 디지털 시대의 희당이 맞아떨어지게 되면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인식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현재적인 현상만 을 보고 비판적인 판단보다는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 때문에 뭐일이일비 일이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함께 이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제 샌드박스도 계속해서 IP 브랜드 파트너십들 계속 구축하고 있고 제가 희망하는 바로는 금년 중에 베타가 출시가 되어서 이제는 랜드 홀더들이 본인이 소유한 랜드에 자기만의 콘텐츠를 출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론칭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저희 공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계속해서 개발해 나가고 생태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